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광북 김선수님의 실내 오토바이 면허 연습 센터입니다. 오늘 소형 면허 시험과 원동기 면허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여기서 타보면서 초보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동기 면허와 이중 소형 면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높은 탈락의 원인인 굴절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원동기 시험을 칠때 사용하는 CT와 이종소형 시험을 칠때 사용하는 미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타는 모습을 1인칭 시점과 강북 김선수님의 주행 모습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조건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먼저 학과시험을 보게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8,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운전면허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기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접수나 현장 접수 후에 응시 원서와 신분증을 들고 오면 됩니다. 합격은 90점입니다. 대부분의 감점 단위가 10점이기에 두번 이상 실수하면 불합격입니다. 수수료는 학 효과시험과 마찬가지로 8,000원입니다. 시험코스는 굴절, 복선, 좁은길, 지그재그콘 코스로 진행됩니다. 재응시는 3일 뒤에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운동기 효과시험과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조건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만원의 수수료가 됩니다. 이종소형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입니다. 기능시험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동기시험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두 시험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시험장 기준으로 원동기시험은 낮은 cc의 ct로 보게 됩니다. 이종소형은 250cc정도의 미라주 모델로 하게 됩니다. 코스의 규격이 완전히 똑같아 차체가 작고 가벼운 원동기시험이 비교적 합격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종소형의 미라주는 차체가 무엇 고 길어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담으로 그 국가시험장과 운전면허 학원에서의 취득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국가시험장은 응시료만 내고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바이크나 지인의 바이크가 있지 않으면 따로 연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실내연습장과 같은 곳에서 학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은 며칠에 걸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자체 시험을 본다는 장점과 학원에 따라서 250cc지만 미라준 모델보다 작은 알차를 갖고 시험을 보는 것도 있어서 합격률이 국가 시험장보다는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3일 이상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우 다양하고 높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학원에서 시험을 칠때 교육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다 뭐 장단점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기능시험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운동 감각이 뛰어나고 오토바이 운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그닥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험 코스가 어떻게 생겨먹을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과 실격 기준을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합격은 간단합니다. 감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일시 합격입니다. 저도 이정소형 볼때 90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실격 기준으로는 코스 진입 후에 발이 땅에 닿거나 검은색 전기선 라인을 오토바이로 밟거나 넘었을 경우 10점씩 감점되어총 2번의 실수를 하면 실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인을 오토바이로 넘었는데 그 상태로 발을 밟게 되면 실격입니다 아니면 앞바퀴가 라인을 넘고 뒷바퀴도 라인을 넘었을 시 마찬가지로 실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서 대부분 탈락하시지만 그 밖의 실격 기준으로는 운전비속으로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할 때와 코스를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버렸을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국가시험장 기준으로 시험 칠 때는 안전요원분들이 있기에 실격했다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기능시험은 총 4가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 진로전환코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굴절코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나머지 코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굴철코스인데 굴절코스를 굴철 지나오면 곡선코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코스와 코스 사이의 공간에서는 발이 땅에 닿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시간적으로 실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선코스는 라인을 따라 시선을 앞에 두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듯이 진행하시면 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좁은 길 코스가 나옵니다. 좁은 길 코스는 굴절 코스 다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곡선 코스를 지난 뒤에 잠시 멈춰서 가속을 받을 수 있게 살짝 뒤로 간 뒤에 클러치를 조금씩 풀면서 동시에 스트로를 살짝 당기면서 쭉 직진하면 됩니다. 너무 속도가 없으면은 오히려 실수를 할수 있기에 적당한 속도를 내면서 직선으로 침착하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속 진로 전환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큰 꼬깔콘을 세워놓고 요리조리 피해가면 되는 코스입니다. 곡성코스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듯이 천천히 피해서 가시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홀쩍코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설명을 할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원동기는 c t 로 이종소형은 미라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오토바이는 제 R3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그림으로 보고 가면 이가 빠를 것 같아 넘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굴절코스의 설명 기준은 미라주 250이며 1단으로 주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브레이크나 클러치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굴절코스는 시험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영상 속 모습처럼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이 두번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검은색 선을 밟지 않고 통과해야 하는데 이종소형 기준으로 미라주가 차체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초보자가 저속에서 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공식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감을익 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뒷부분에 출발하기 전 과정이 나올 예정이라 출발하기 전 과정 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고 라인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장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 굴즈커스와 반대인 시험장은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반대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빨간색 라인에서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빨간색 원에 두고 핸들을 부드럽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머뭇거리게 되면 발을 딛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부드럽게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뒷바퀴가 오른쪽 라인에 아슬하게 따라 들어오면서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침착하게 다음 것을 준비합니다.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 오른쪽으로 빠르게 붙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오른쪽으로 붙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직진을 하시다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저 빨간색 라인에서 시선을 빨간색 원에 두고 부드럽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굴절코스를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운서 말씀드리자면 이굴처코스와 같은 시험장 기준으로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합니다. 두 번째로 꺾이는 지점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선을 갈 곳에 두고 핸들을 부드럽게 꺾습니다. 네 번째로는 침착하게 반대편 라인으로 옮겨서 반대로 꺾는 지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 굴절 코스에 감점이 많이 되기에 여기서 자신이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굴절 구간은 원래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오른쪽으로 꺾는 게 자신이 없어서 한번 밟는다 생각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밟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착함이 유지되었고 왼쪽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판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시험치는 곳에 가서 걸어가면서 설명을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안타고 직접 걸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선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까지 갈때 순간적으로 감을 익혀야 돼요 아무래도 처음 타는 바이크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은 기종이더라도 처음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여기 왼쪽 선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꺾이는 부분 살짝 밑에서 들어가 가시다가 이런 식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제가 직접 걸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퀴예요.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살짝 두셔야 돼요. 두셔가지고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가면서 바퀴가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이 길이 보일 텐데 바로 오른쪽으로 또 붙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험장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걸로 그러시면은 마의 구간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칠때 쓰는 시티의 간단한 조작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왼쪽에는 건더기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키를 먼저 돌려야겠죠 그래서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은 키온이 됩니다 그 상태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은 시동이 걸려요 시동이 걸리면은 엔단으로 되어 있겠죠 왼쪽 발판 밑에 보시면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단으로 올리시려면 앞쪽을 밟아주시면은 1단으로 올라갑니다. 한번더 밟아주시면 2단으로 올라가고, 한번더 밟으면 3단으로 올라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밟아줄 때마다 올라가고요. 반대로 뒤에 있는 것을 밟아줄 때마다 한 개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N단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됐다가 또 뒤로 밟아줄 때마다 4, 3, 2, 1, N단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반대 오른쪽에는 페달 같은 게한개 게 있는데요. 저거는 뒷브레이크예요. 뒷브레이크는 딱히 건드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여기 오른쪽 앞에 손잡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라주 250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휠 베이스 자체가 매우 크고요. 차체가 좀 낮은 크루즈 무델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키를 돌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 왼쪽부터 왼쪽 깜빡이 넣었을 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라이트.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핸드니이 들어왔을 때뭐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깜빡이를 넣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쪽 위에는 뭐 연료 게이지랑 뭐 키로 플러스 이런 거 있는데 시험 치기 전에 기름 같은 걸 점검해서 나오기 때문에 딱히 안 보셔도 되고요. 키 1을 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미리 타던 게 있어서 엔단으로 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 밑에 있는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줍니다. 시티와 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왼쪽 밑에는 클러치 조작하는 게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시티는 앞뒤로 한 개씩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한 개밖에 없는데 왜한 개밖에 없느냐면 클러치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발로 올리면은 기어수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밟아서 내리면은 기어수가 내려갑니다. 티와는 조금 다르게 일단. N단, 2단,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티는 N단, 1단, 2단, 3단, 4단으로 돼 있었죠. 미라주 같은 경우에는 1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N단, 2단, 3단, 4단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N단 상태에 서 있으면 은 밟으면 은 1단으로 되는 거고요. 올리게 되면 은 2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밟아서 1단으로 맞춰주고 속도가 좀 나면 은 2단으로 올리고 3단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1단에서 2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세게 올리거나 세게 밑으로 내리면은 1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한 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내리게 되면은 N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가끔씩 생각없이 운전하다가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2단인 줄 알고 스트로를 확 당기면은 이제 웽 하는 소리가 나죠 어, 왜냐면은 이게 구동계 끊겼는데 스트로를 당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그 감을 조금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랑 다르게 왼쪽에 뭔가 한개더 있죠 이거는 브레이크가 아니고요 클러치 조작하는 어, 구동계입니다 이거를 꽉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밟거나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한 몸처럼 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밟게 되면은 이거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밟거나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힘을 끊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조작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편집하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일 때 방클러치, 클러치 뭐 이런 것들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앞 내용과 같이 왼쪽 앞부분에 있는 클러치를 잡으면서 기어를 변속해 줘야 되는데 N단에서 1단으로 변경 후에 바로 클러치를 놓게 되면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꺼지지 않으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클러치를 천천히 놓는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천천히 놓으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자연스레 놓아주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클러치를 놓으면서 오른쪽 스트로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도 클러치 조작을 안해보신 분이라면 연습을 좀 하시고 시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앙클러치는 지금 멈춘 화면에서 보이는 클러치를 밤 만 잡아주어서 속도는 천천히 나오면서 힘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클러치를 이용하면 시동을 끄지 않고 천천히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다가 속도를 조절할 때 브레이크가 아닌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도 시티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미라주가 시티 보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클러치 조작이 왼쪽 손을 잡아 써서 해야 된다 그리고 차체가 길다 무겁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시동을 켜고 이제 갈텐데요 앞으로 살짝 밟아주시면은일단이 됩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놓으면서 당기시면은 나갑니다. 1단으로 하든지 2단으로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CC가 낮기 때문에 저는 2단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상태로 출발하는데 천천히 뭐 스트롤를 감으면서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가주시, 가주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반대로 바짝 오른쪽으로 붙어서 왼쪽으로 가주시거니다 미라주를 지금 시동을 켰는데 미라주가 소리부터 좀 묵직하죠? 지금 상태는 왼손에 클러치를 꽉 잡고 있고요 1단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클러치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은 시동이 꺼집니다 확 놓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놔줘야 되는데요 반 클러치만 놓고 오른쪽에 있는 스트롤을 당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놔둬야 되고요 사실 시티 탔을 때랑 공식은 같습니다 단지 차치가 좀더 길어져서 좀더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클러치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클러치를 천천히 놓게 되면 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는 항상 클러치를 잡아주세요. 천천히 속도 내면서 발을 올리세요. 속도가 살짝 남다 싶으면 은 발을 올리시고 자, 클러치 천천히 놓아주면서 출발. 출발해서 여기서 반대로 꺾어주시고 반대로 여기서 또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사님이 저의 바이크를 타고 돌아보시고 계시거든요. 라인이 보이시죠? 라인 끝쪽에 가다가 꺾어 주시고 뒷바퀴 안 붙잖아요. 여기서 꺾어주시고 또 뒷바퀴 안 붙게. 여기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꺾어주시고 빨리 왼쪽에 붙어주시고 또 오른쪽으로 꺾어주시고 대충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 속으로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빨리 왼쪽으로 붙어서 반대편으로 또 꺾어주세요 네, 뒷바퀴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죠 저게 왼손으로 야 한손으로 사는 묘기를 보여주십니다 바이크 몇 시면 타시고 이러면 가능한 기술이죠? 저는 안됩니다. <웃음>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영상에 이것저것 담느라 길이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초보 시절에 어떤 게 이해가 안됐고 어떤 부분이 궁금했던 건지 과거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초보의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허를 딸때 아예 초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처음에 정리한 타임 테이블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동기 이종 소형 면허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열심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트립산터였습니다 안녕!